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우시비님이랑 같이 마크 건축할겁니다 그 나는 사실 마크 실력이 어떻게 되냐면요 엔더 드래곤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웃음> 엔더 드래곤을 잡아본 적은 없지만 마크 건축은 조금 자신 있단 말이야? 비교적 으 어떻게 구상을 해볼까? 근데 이게 가능해? <웃음> 이거를 야생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웃음> 나 야생에서 봤어. 마녀의 집. <웃음> 오케이, 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자. 마녀 집처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콘텐츠 네. 집 짓기 네. <웃음> 재밌겠죠? 어 그쵸? 그 주제는 자연과 함께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럴걸요? 맞죠. 좋아요. <웃음> 아무튼 그래서 누가 더잘 만드는지 할 거고요. 누가 더 주제에 적합한 집을 만드는지. 그쵸? 누가 그쵸? 더 주제에 그쵸? 적합한 집을 만드는지. 아 진짜 정신없네 씨아 뭐가 정신없어? 빨리 빨리 진행해야 빨리 아무튼 그렇게 할 거고요 여기 있는 그냥 노란색 횃불 쪽은 소미 어린이 쪽 이고 여기 있는 파란색 영혼 횃불은 오지비님쪽 그래서 간지 어느 부분이 대체 간지 난다는 건지 나잘 모르겠거든? 최고 뭐가? 나 강림 진짜? 멋있다 <웃음> 파란색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남자 아하. 흔하지 않지. 아 이렇게 노란색과 잘 어울리는 여자 흔하지 않죠. 자 그러면 바로 <웃음> 시작해보도록 <웃음> 너무하네 진짜.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자. 가자. 아치. 네. 어 죄송합니다 어? 재채기 가 나와서. <웃음> 나 맞고 맞아. 시작했어. 아 제가 요즘 재채.. 제가 감기 올라갔고아 너무하네. 저를 너무 모질이로 보지 말아주세요. 아 모질이 맞는데. 아 아니에요. <웃음> 뭐지리라니. 나만큼 또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다라오 진짜요? 얼마나 똑똑하신데요 본인이? 아 장난 아니에요 저. 진짜요? 얼마나 장난 아니에요? 깜짝 놀라실걸요? <웃음> 그럼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일부러 깜짝 놀라실까봐 마, 음. 말씀 말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 이 얼마나 배려심도 넘쳐요. 어, 완벽한 남자. 빡! <웃음> <웃음> 완벽한 남자임을 어필하시는 이유가 뭐죠? 죄송해요. 저 방금 떨어져서 체력 떨어졌어요. <웃음> 너무, 너무 아파요. <웃음> 넘어가. 오! 다이아다! 오? 벌써? 구라예요. 아... 긴바다! <웃음> <웃음> 순진하시네. 긴바다! <웃음> <순진하시네>. 너무해. 진짜, <웃음> 진짜 순진, 아유, 순진하시네요, 정말. 아, 너무하시네요. 이걸 속네아나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걸안 풀었구나. 그냥 무시해버리네 디피컬트 이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몬스터 싫어요. 아 왜요? 서, 선생님 몬스터 무서워요. 아 <웃음> 무슨 소리야? 네? 무슨 무슨 소리? 아무 방금, 소리도 안난것 같은데. 방금 이상한 소리 난것 같은데. 뭔가인가? 어,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이렇게 몰아가기 있어요? <웃음> 아 예, 몰아가기 시작하는 시작하기 간. 전에 심리전 거시는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그런 어조자는 심리전 전에 걸리지 않습니다. 텔레톤이다. 아, 그걸쫓으시는 거예요, 저는? 아 아니요. 저는 무슨 잡는데? 어, 잠깐만, 스포너인가? 스포너 어? 찾았다. 이걸 스포너를 찾았다고? 우와. 아, 말도 안 되는데? 나 여기 평화로움 그 자체인데, 지금? 어, 스포너 찾았다. 어, 이름표 두 개? 진짜 쓸데없죠? 어, 저, 저 황금사가 있어요. 진짜 쓸데없죠? 바로 철, 갑옷, 차를 입었습니다. 전 이제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저 그냥 가보안 입고 다니고 있는데. <웃음> 하, 그러다 이제 한 방에 가는겨. 아, 한 방에 가는겨. 그러다 가는겨. 오케이, 나는 스켈레톤을 좀 잡아서 뼈를 좀 얻어놔야겠어. 아, <웃음> 제 것도요. 왜요? 저도 주세요, 뼈. 싫어요. 왜요? 우리 경쟁이에요. 아, <웃음> this is competition? Yes. 와, 근데 you 그게 뭐예요? 컴퓨테션 경쟁이요. <웃음> 이, 그게 뭐예요? <웃음> 이, 이 바보야. <웃음> 소미 바보 아니다. 넘어가. 자 그럼 요쯤에서 어, TP 한 번만 또. 여기에. 얘 예, 근데 투표를 어? 누가 해줘요? 그러게. 우리가 해야지 않을까요? 그럼 전 저한테 자투할래요. <웃음> 아니 자투는 당연히 할 거고 그거는. 여기 있다! 못 찾는데? 드디어 찾았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인생의 좋아 공간장. 좋아. 근데 뭔데? 벌써 두 마리 아, 설마 강아지? 당연하죠. <웃음> 아, 반려동물 필수다. 자연과 함께 하니까 음 당연하죠. 진짜 멋있어. 대박, 어떻길래? 저희 이제 강아지들이 보고 반할 걸요. 주인님, 맛있어요. 봐요. <웃음> 지금 방금 소리가 좀 들린 것 같았는데 그죠 우리, 우리 강아지들이 귀엽다니까 <웃음> 요새 강아지들은 말도 하는구나 아 그럼 마크해서 음...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그 그렇구나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어? 이 오징어 있다 어? 본인 찾으셨나 봐요 <웃음> 오늘 방송 즐거웠고요 아, 너무해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돈에만이 소통이다? <웃음> 채팅은 소통이 아니다 아니요, 지금? 너무 달달하고, 소통이 따로 필요가 없는데요? 나한테 빨리 도래를 대략 해라 뭐 이런 건가? 대체, 대체 어느 부분에서 지금 설탕이요? 뭐, 소... 뭔소리야 그게? 나 지금 소통을 몰라? 안 해준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니까. 뭘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우리, 우리 딱히 그렇게 달달한 얘기를 하는 게 없지 않아요? 저희 지금 견제 엄청 높고 있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리티컬 <웃음> 아, 잠깐만. 템사님꽉 찼네. 아, 템창이 꽉 찼어요? 예예. 예. 아 그러시구나. 그 오시비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어린이 같아요. 네. 님님을 그잘 지었다 그 생각합니다. 어린이 같다라는 말을 그 다르게 말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잠만요. <웃음> 굉장히 어, 어른스럽지 못하다? <웃음> 다른 말로부터 뭐가 있을까요? 아또 무슨 말이 있을까? 애 같으시네요? 아 너무하네 딱 귀여우시네요? 이건가? 어, 오케이 성공 누르면 안 된다 아 놀랐는데? <웃음> 아직히트한테한번 <웃음> 아, 아, 물어봐야 된다 아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던지요 미션 성공 아이, 알았으니까 안 하죠 아왜 비가 약간 이 다시 느낌? 한번 아, 해주시던지요. 그러면은... 그런 느낌... 아, 너무해, 진짜... 귀여우시군요. 아, 오케이... 넘어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그랬었구나. 아... 어쩐지... 익숙하다라니... 노래가... 비가... 비가... 비가... 어... 아, 비가 츄가 되셨어? 피카! 피카피카피카피카피카피카 피카, 피카, 피카, 피카, 피카, 혹시 피카피카라는 피카. 말밖에 못 하시나요? 피카 저랑 소비님 레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피카 아 피카피카? 피카? 오케이 뭐그 <웃음> 네, 정도입니다 제가 아저가 본인이 인정하셨잖아요? 저랑 피카피카 네. 피카 하시는.. 아 무슨 소리예요? 언제 인정했다고 그러시죠? 아까 피카피카 피카 한다면서요 <웃음> 안 했는데요? 난 그런 말한적 없는데 와, 맞는데 진짜 유지 안네아 없는데. 진짜, 진짜 대박 유치하해 자, 한번 보러 가볼까요? 어, 어, 어, 잘 만드셨네 집을. 어, 굉장히 잘 만드셨. 맞으셨... 이거는 바닥이 이거면 조금. <웃음> 그건 넘어갑시다. 조금 감점 요인이 아닌가. 아, 그 그렇죠. 자, 그건제 집부터 좀 보시죠. 저는. 네. 보도록 합시다. 어, 나무, 나무가 있고, 나무, 바닥 있는 집 만들었어요. 이쪽 보면 은 음... 광산도 있어요. 아 <웃음> 광산에 이렇게. 광산 어, 이런 니미 t a i l I don't know. I 레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거 w I d 손으로 know. I d o n 요 know. I d o n 요 자연! 자연인데, 이렇게 수, 그 호수 바닥이 베드락인 거는 조금 다른 아, 거를 채워야 하지 않았을까? 거기 아래를 못 파잖아요! 나무 반블럭 깔면은 아, 그나마 좀 이쁘지 않았을까? 집, 집, 집 들어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나름 아눅하다고요. 여기 보면은 아, 테라스 있어요. 테, 테라스가 음, 광산을 바라보고 있고요. 아주 예쁜 테라스가 있겠고요. 안에 댕댕이가 이거? 있네요. 그것도 파란색으로 염색시킨. <웃음> 이름 안 보이세요? <웃음> 이름이요? 이름 뭐, 뭐야? <웃음> 뭐야? 내가 진짜야. 맞짱도? <웃음> <소식. 웃음> 그리고 옆에 책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독서대. <웃음> 가져가겠습니다. <웃음> 오케이. 그리고 아. 뒤에 인챈트 테이블이랑 있고 여기는 오, 상자, 광물 상자. 그리고 음반도 같이 들어 있고 엔더 진주랑. 음. 그리고 여기는 아, 음식 디테일. 음식 뭔가 차이는 이런 디테일. 이런 아. 디테일 살려놨다. 어, 어, 예쁘네요. 예쁘네요. 나름 잘 만들었죠. 이, 또 물가라고 이것도 이런 것도 있고. 아하. 여기 밀도 시원고 음, 미가 아, 보리가 아니. 자란다, 뭐 이런 느낌. 아, 인공적인데 아주 나무 디테일이 아주 이런 거, 나무 뿌리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네요. 음,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쪽 집도 한번 보죠. 자, F1 누르시고. 네, F1 음. 누르시고. 자, 딱 보세요, 일단. 딱 봐도 자연 같죠? 여기 에이차. 나무 자란 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원래 그, 그 뭐지? 원목이었는데 나무가 자랐어요, 이렇게. 역할을... 어, 예쁘지 않습니까? 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 같은 집네 시간 따라 변화하는 그렇죠? 자연 같은 자. 집 주변에 이렇게 강아지들이 있어요 안녕 음... 갱얼지 일로와 저희 <웃음> 마스코트 집 마스코트들입니다 너의 집안으로 들어가 <웃음> 강아지들이 뛰어넘기 쉽게 주변 보시면 이렇게 마당을 조성해놨어요 네. 강아지들 놀면서 음, 몬스터 나오지 말라고 횃불도 박아놨고요 여쪽에는 음... 앉아서 튜어링 할수 있는 예, 모닥불 <웃음> 캠파이어, 너? 캠파이어, 오. 이렇게 트레링을할수 있고요. Uh -huh. <웃음> 입구부터 이제 꽃이 반겨줍니다, 이제. <웃음> 진짜 예쁘긴하다, 꽃, 고꽃 꽃 가득하죠. 자, <웃음> 안녕하세요. 와, 뭐야? 내부 봐. 내부를 들어가시면, 자 여기 가장 안쪽에 <웃음> 애옹이가 있어요. 이 와중에 저의... 나뭇잎 다른 거 디테일 봐. <웃음> 그래서 <웃음> 미쳤다. 바닥은 참나무인데, 옆이는 자작나무입니다. <웃음> 이게 큰 경쟁력이에요. 다른 집과 다른 점. 우리 집엔 애용이가 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네. 빨강 파랑의 조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권고니감의 원리 여기 아. 통도 있고 이쪽에 는 책을 또 올려놨어요 책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여기 안에도 책 들어있는데 이건 뭐죠? 거기 안에 책이 들어가 있더고요? 아 이거 그냥 장식이에요 <웃음> 그거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 여 책이 있어요 네 책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트수들의 아이디, 아이디어를 모아서 책의 내용을 정했고요. 네. <웃음>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여기다가 닭을 키울 예정이었는데 어디요? 여기 여기 여기다 닭을 키울 예정이었는데 닭이 없어갖고 우리 집 강아지가 한 마리 더 들어가 있습니다. 강아지 세 마리와 고양이 아. 한 마리 환상적인 조합 완벽하죠? 3대1 유노 아. 황금 비율. 고양이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고양이 여기 안쪽에. 애옹. 애옹. 특히 오드아입니다. 이 이게 아주 매력 포인트예요. 눈이 오드하이예요. 너무 예쁘죠 2층은 뭐한데요 2층은 바로 자연 그 자체 마인크래프트 그 자체를 담아봤어요. <웃음> 근데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기본 세트 이 용광로와 이 조합대 그리고 이 나무들 나무도 이렇게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 아카시아 나무고요. 이거 자작나무고 이거 참나무고 어? 이참나무 죽겠네요. 아 참나무는 두 개여야 돼요. 참나무는 많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 벌, 벌집 보이세요? 벌집 아하. 이게 또 자연 속에 있는 걸또 그대로 담아다가 벌은요? 가져왔습니다. 벌은 어디 갔어요? 벌은 없어요 저희 강아지도 해치면 안 되잖아요 벌로 <웃음> 오케이.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도 있, 나무가 도나무 디테일이 있어요 보시면은 진짜 이렇게 자라 있거든요? 음... 마크 서버 가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런 디테일까지 어? 챙겨주면서. 저기요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다치는 거죠 왜, 또, 왜 거기서 떨어질라 그래요? <웃음> 어 저는 이거 다 막아줬는데 그래. 그거를 안 막아놓네 안 혹시 떨어지면 집에서 되죠. 서 떨어지면 어쩌려고요? 누가 집에서 떨어져요안 떨어지면 되죠. 안 떨어지면 되죠. 저 <웃음> 아, 모르잖아요. 2층에서 잠들었는데 딩그딩그거린다. 그렇게 거리다가.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누가 호수 바닥이 응? 저 배드락으로 해나요. 그렇죠? 쌤쌤이라니까요 <웃음> 자 그러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가 고향 결과는 <웃음>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실까요? 웃음> 아오시비님 까비. 아, 까비 4대, 4, 4대 오라니 4대.. 사사대오라니 내가.. <웃음> 내가 졌어? 말도 아, 안돼 여러분 아. 투표 위치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저예요 1번이 저라고요 1번이 나라고 넘어가 오시바, 나 띠도먹어 먹고 싶어요 띠도먹어 진짜 나는 불고기 먹을 거야 띠자가두 장의 버거가 제일 맛있다고 진짜 불고기 먹을 거야 느끼한 거 진짜 너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소미 삐짐 흥! 삐지셨구나 <웃음> <웃음> 어떻게안 좋은 일이 가득하신가 봐요 나이스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